후 엔진을 상태를 확인합니다. 오일 양이 엄청나네요. DPF 재생으로 인한 경유 유입을 제외하더라도 엄청난 과주입이 의심됩니다. 에어클리너 먼저 교체합니다. 잔유배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캐스트롤 엔진 샴푸 한 병을 주입합니다. 솔벤트 부천가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꽃 케볼 체결 후 10분간 공회전을 시작합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유 제거를 위해 쿠 마스킹을 꼼꼼히 해주고요. 기존 엔진오일을 배출합니다. 입으로 보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 배출하고요. 행굼 목적으로 사용할 킥스 클린을 준비합니다 약간의 청정 분산제가 함유된 저점도 오일로 주행이 불가한 행굼 전용 오일입니다 킥스 클린을 주입합니다 색깔이 투명하죠? 10분간 공회전을 해주고요 오일 필터를 교체합니다 신품 오링에 신유를 발라주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어댑터를 장착합니다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유제거를 해주고요 신품 드레인 플러그와 와셔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 체결합니다 작업 부위를 클리닝하고요 i 4티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배출분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셀릴릭스 울트라 0w30입니다 i 4티 1.7 디젤의 엔진오일 규격을 충족하며 GT의 기후로 이루어진 100% 합성유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해 신유로 질파합니다 맥스 부근에 세팅되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합니다